요즘은 한 가지 놀이나 재미거리에 빠져 몰입하는 사람들을 오타쿠라고 하죠. 일본어인 오타쿠를 한국에서는 흔히 덕후라는 한국 사투리 같은 구수한 단어로 바꿔부르기도 하고 한 가지에 빠져 오타쿠 짓을 계속 즐기며 하는 것을 덕질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정 가수를 좋아해서 덕질을 하고 성공적으로 덕질한 사람을 성덕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죠. 성공한 덕후죠. 바로 이 성공한 덕후 중에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따라하는 코스튬 플레이로 유명한 분을 덕질해 보도록 할게요. CG가 아닙니다. 영화 속 캐릭터를 그대로 재현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너무 급사실적이라 실물인지 그래픽인지 우회할만하죠. 코스튬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표정, 촬영, 편집까지 영화 속 명장면, 게임 속 영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네요. 거기에 마무리는 스티커 사진 촬영까지 완벽하게 과연 진짜 사람이 맞을까?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바로 만화와 영화로 유명해진 알리타를 그대로 코스튬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중국의 코스튬 플레이어인 루기 동학입니다. 중국어 발음으로는 리우얼럴 통슈웨이 어렵네요. 아무튼 이 코스튬 플레이어는 여러가지 영화와 애니메이션 속의 캐릭터를 완벽하게 플레이합니다. 리월월 통쇼에 있는 국적은 중국인이지만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지 SNS에는 일본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코스프레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인스타 팔로워는 19만 명, 트위터는 21만, 그리고 60일만의 틱톡버이기도 하죠. 하지만 유튜브는 2만여 명으로 그리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스튬 플레이의 특성상 보이는 시각적인 면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이겠죠. 그녀의 유튜브에서는 기존의 강점인 코스튬 플레이를 영상으로 볼수 있으며 여타의 유튜브들처럼 화장법과 메이크업 제품들을 보여주며 동영상과 라이브에 특화된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적응하며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튜브라는 영상 플랫폼에 맞춰 코스튬 플레이를 활용한 귀여운 애니메이션 속에서 나온 것 같은 귀여운 모습들도 직접 영상으로 연출하고 있네요. 귀여워, 그렇죠. 영화와 애니메이션 속에서 바로 나온 것 같은 비현실적인 모습이지만 가끔은 이렇게 현실 속 동생 같은 털털한 모습도 귀엽네요. 응? 앞으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